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비 t v 의 노비입니다 오늘은 동방불패 모바일을 90레벨까지 키우면서 경험했었던 새로운 컨텐츠들과 게임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캐릭터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간단한 성장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동방불패는 문파에 따라 각기 다른 무공을 사용하고 컨셉 또한 뚜렷한 편이라 처음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과 맞지 않는 문파를 선택할 경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가금 기준 가장 인기 있는 문파는 동방불패의 아들과 딸이라고 불리는 소림과 항산입니다. 특히 항산 같은 경우는 힐과 딜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무가금으로 플레이를 해도 PVP 컨텐츠에서 다른 문파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안전성 있는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플레이를 했던 서버 기준 1 2건권의 항산이 다섯 명 정도 있었으니 참고 정도 하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방불패는 다른 중국 양산형 게임들과 다르게 시나리오 및컷신 연출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간단한 퀘스트 진행에도 성우를 사용해 스토리에 대한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메임크 캐릭터들은 물론 조용 배우들까지 성우를 썼는데 문파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 사투리가 너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치 조용! 누가 왔어? 그 이뭘니뭘뭘 그 너무 현실감 있는 사투리 때문에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었는데요 사투리는 특정 시나리오에만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pve는 물론 pvp까지 다양한 컨텐츠들이 존재했었는데요. 레벨업이 지루해질 타이밍에 새로운 컨텐츠가 해금되면서 유저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도록 성장 구간을 치밀하게 디자인했습니다.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컨텐츠와 장비 돈 강호령을 얻을 수 있는 컨텐츠를 구분해 목적에 맞는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구성했는데 모바일 게임이라는 부분을 고려해 라이트하게 컨텐츠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제작된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결국은 다 자동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컨텐츠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와 차이를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백화 형태의 컨텐츠 구성을 좋아하는 유저들도 있겠지만 겹치는 컨셉 의 컨텐츠를 줄이고 몇 개의 컨텐츠에 집중을 해서 완성도 있고 깊이 감 있게 컨텐츠를 제작했더라면 좀더 재미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개 기억에 남는 컨텐츠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pvp는 소실풍운 p v e 는 보물찾기였습니다. 소실풍운은 각기 다른 문파의 유저 8명이 모여서 8대8 대규모 전투를 치르는 컨텐츠로 나름 전략적인 요소들도 있고 컨텐츠의 스케일도 큰 편이라 긴장감 있게 송커을 하며 컨텐츠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모바일 게임이라 중간중간 서버 동기화가 밀려서 적들의 위치를 찾지 못하는 부분 정도가 있었습니다. 요즘 모바일 게임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웬만한 pve 컨텐츠는 다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보물찾기는 참신하게 느껴졌습니다. 룰은 간단했는데 필드에 숨겨져 있는 보물상자를 별도의 ui와 거리를 통해 찾고 삽을 이용해 땅을 파내서 보물상자를 획득하는 컨텐츠 였습니다. 이게 약간 초등학교 때 소풍가서 선생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찾는 느낌이라 저는 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파티를 통해 함께 할 수도 있었는데 같이 합심해서 보물을 찾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힐링이 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협 장르를 좋아하는 유저라면 사제 관계에 대한 로망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부분도 사제라는 컨텐츠를 통해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부로 모실 유저를 찾아서 신청하고 제자나 사부가 될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사제와 사부의 관계를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시나리오를 제공해 사제 지간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 이 게임이 나름 완성도가 높고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 크게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별도의 캐스트를 만들고 이런 연출까지 신경 썼다는 건 정말 칭찬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객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원작에서 나오는 영호충, 이명령, 남봉왕 등을 만날 수 있었고 협객 탐색을 통해서 나만의 협객들을 모집할 수 있었는데요. 탐색은 간단하게 뽑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완제들만 나오는 방식이 아닌 조각이 함께 나오는 방식이라 조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협객의 주 용도는 본캐의 능력치를 올리는 데 있었는데 서로 인연이 있는 협객들을 지원으로 구성해 캐릭터의 스펙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파견을 통해 성장에 필요한 재화를 얻거나 협객의 조각들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힘들게 구하고 성장시킨 협객들을 전투에 사용할 수 없고 능력치로만 활용한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컨텐츠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90레벨까지 키우고 현질을 하면서 느낀 성장에 대한 노하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펫 뽑기는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좀 여유가 생길 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백코를 얻고 싶지만 쉽게 안나오기 때문에 전설 펫 정도 뽑고 멈추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두번째로 이런 방식의 MMORPG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레벨이 깡패입니다 경험치와 관련된 컨텐츠는 최대한 완료하고 메인 퀘스트를 자기 스펙 기준 최고 단계까지 밀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동방불패는 바쁜 직장인들을 배려해 그날 숙제를 다 하지 못하면 다음날 접속시 얻지 못한 보상을 무료 또는 약간의 캐시를 사용해서 완벽하게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접속을 못했다면 무료 수령을 통해 경험치 및 재화를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장비성장과 패성장에 필요한 초급한철과하급옥무안의 수급이 엄청 중요합니다. 힘들더라도 pvp 컨텐츠를 즐겨주면서 강호령을 모아 강호상점에서 모두 구입해서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챙겨주는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동방불패의 컨텐츠에 대한 설명과 간단한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숙제였지만 나름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이니지 타입의 게임들과 다르게 무가금 유저들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